안녕 밥스리야 오늘은 상도동에 있는 영도시장에 갔지 40년된 분식집을 찾아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었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많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하지만 세계 최강의 음식은 바로 분식이 아닐까? 저녁 7시면 영업을 끝내서 빨리 갔어야 했어. 어느 분식점과 비슷한 그런 메뉴들이 있고 어, 6시 40분에 도착해서 못 먹을 뻔 했지만 다행히 떡볶이와 김밥, 튀김만두와 쫄면을 주문할 수 있었지. 쫄면에 단무지가 들어가네. 두 분이서 같이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 노부부가 서로 다정히 음식 만드는 그림이 아주 아름다웠어. 김밥, 김 까만 김 쓰시는 것 같아요? 어? 까만 김? 까만 김 쓰시는 요 까만 김 쓰시는 요 어, 사람들이 내가 무지식해갖고, 네. 자리를못 봤어. 빗자리를 네분내려나갔어 그냥.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테레비 나갈 때마다 올린다 가는데 난안 올려. <웃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똑같이 근데 이미 여기 유명하던데요? 아니, 떡, 떡볶이 생활의 니까지나갔면 유명하지 이니까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네. 음. 학교 근처라 장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았어 와, 칼도 엄청 잘 드는 것 같아 이게 기나 없나게야. 뭐 당연히 학교도 다니지도 입고그렇 내가 되게 뭐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붙여서 태월 가는 의이 어, 저 가스 가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가스, 가스 아니에요아 석유에요? <웃음> 오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팔도 네. 만들어갖고 점차가 네. 많이 남고 팽에 다가 여기도 한번넣면 어떨까 했더니 아 그게 가 된거에요 팽에다까지야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던 그런 잡채 떡볶이를 여기서 맛볼 수 있게 되다니 너무 흥분돼지 뭐야. 쪼면 색깔 좀 봐, 와우. 점피디가 오지 않는다며 투덜거리시는 사장님. <웃음> 빨리 먹고 갈게요. <웃음> 눈치빡과 함께 먹는 김밥 잔소리만큼 푸짐한 떡볶이 그래도 쫄지 않고 먹은 쫄면과 만두 얇기만두 아무런 맛이 없어요 음. 까만김 김밥 아김밥 까만 김 김밥은 소통 때 엄마가 해주던 음, 그맛 아.. 떡볶이 잡채가 들어갔어요 음. 단짠단짠의 떡볶이 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던 딱끔한딱 음. 초등학생들을 겨냥한 맛이었지 뭐야 응. 음.. 음. 와, 맛있어. 아, 맛있어 쫄면 음. 쫄면에 같이 먹어도 올울릴 <웃음> 새콤한 맛이 빠진 음. 쫄이어진쫄이 좋아할 이 좋아할 이랄까이랄까마먹스터마 아무 맛없던 만두가 떡볶이 국물과 만나서 소소한 맛이 살아났어 묻어야돼 약기만 더 묻어야돼 묻고 더블로 가음 쫄지 않았지만 눈치는 보게 되네요. 음, 음 쫀득쫀득합니또 와, 당면 대박. 닭등뼈, 근데 맛있어. <웃음> 음, 소주. <웃음> 이럴 때외 치지? 소주. 음. 음, 김밥 너무 맛있다. 분명 어릴 때 먹던 맛인데 왜 이렇게 소주가 땡겨? 소주. 음. <웃음> 김이 되게 비싼 김, 까만 김을 쓰시고 이것 때문에 김밥을 만들 때그김 고유의 맛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것. 별로 트러블 것도 없고 보면 뭐 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 김밥에 들어왔는데 되게 천천히 싸신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싸가지고 주셔요. <웃음> 되게 신기해. 천천히 싸는데 되게 빨. 이거 당면은 당면을 팔다가 남으니까 냉동실에 넣고 이러니까는 이제 좀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떡볶이 해넣어 보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떡볶이 당면 아 당면 떡볶이. <웃음> 음어면은 고추장 이런 거 없이 고춧가루로만 소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흔히 알던 그맛 아니에요 되게 매력적이야 음 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격하게 땡기는 소주 소주 집에 가는 길에 한잔한 건안 비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